네,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연인과, 어떤 연인이 되기를, 어, 희망하세요? 사람마다 각자 희망이 다 있지. 나는 이런 연인이 되고 말 거야. 아니면 나는 이런 연인이, 어, 어, 돼줄 거야. 뭐, 나는 그런 거 있잖아. 음, 그래서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 사람은 나와 이런 연인이 되기를 희망한대요 그래서 썸일 때와 연애일 때와 재회일 때 각각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아요. 네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네, 다 고르셨다면 저는 1번 카드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카드가 좀 옛날에 사놓은 건데, 너무 그림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음. 네, 정신없는 카드도 한번 써봐야죠. 돈 주고 산 건데. 자, 어, 봅시다. 만약에, 어, 썸일 경우에, 이 사람은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안정된 어떠한 연애를 하고 싶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누구나 다 안정된 연애를 하고 싶지 그렇지만 이 사람의 연애가 항상 이렇게 안정되기도 전에 끝났었던 거 아니가 연애로 가기도 전에 혹시 만약에 지금 썸 타시는 분 지금 썸 타고 계신 분하고 좀 불안 불안하세요? 어. 그래서 이런 카드가 나왔나? 그 사람은 여러분하고 관계가 깨지는 안정적인 관계가 깨지는 걸 원하지 않는데 그걸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음왜 응? 이런 생각을 하는지 되게 궁금하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연애일 경우에는 연애일 경우에는 어, <웃음> 좀더 색다른 어뭐 이색적인 어 그러니까 좀 여러분하고 좀 새로운 어 또한 스토리를 써가고 싶은데 그 새로운 스토리를 갖다가 어떻게 써가야 즐거울까라는 그런 고민을 한대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 은그 연애 패턴 같은 거 있잖아요. 어. 그 너무 뭐 틀에 잡혀져 있다든가 늘 하는 뭐 식상한 그런 거 말고 좀 새롭고 재미나는 어떠한 연애를 해보고 싶어서 이 사람이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자 그럼 재회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죠. 어, 음. 제외일 경우에는요 그냥 음, 여러분한테 될수있어 이렇게 제외하신 분들은 다시는 뭐 헤어지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대요 아프, 아프고 기아프 싶지 않다 어, 뭐 어떤 사랑의 상처를 갖다가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 아니면 주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요런, 어, 요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어디 봅시다 한번 네 일단 썸일 경우에는요 이 사람은요 여러분 하고요 자꾸 편안하고 즐거운 연애를 갖다가 하고 싶어해요 그렇지만 아왜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좀 오래 갔으면 하고 헤어지기 싫어 싫다라는 그런 마음을 들었는지 알것 같아 어, 왜 그러냐 라고 하면요 은이 사람이 연애하는 방식이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에 안들 수도 있겠다 그게 무슨 뜻인데요 라고 하면 뭐 그렇게 대단하기까지는 아니야 그, 어, 그렇지만 이 사람이 조금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음,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어, 이게 뭘까요? 음, 이게 뭘까요? 공감 능력이 살짝 떨어지고 또 이게 이게 여러 사람이 있을 적에 조금 당황하고 조금 어색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그렇게 대단하게 많은 사람이 아닌데도 이 사람 자체가 어떤 융화하기가 조금 힘든 게 아닌가? 어, 가벼운 어떠한 대화라던가, 뭐, 이런 것에서부터 이 사람이 조금 튀어요. 어,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자기 생각이 조금 많아서 그래요. 근데 막 대단하게 많은 것도 아니고, 자꾸 대화, 이 사람이 대화하다가 멍 때리는 때가 있을 것 같아. 요 순간순간 멍 때리는 게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라고 하면 섞이지 못해요. 사람들하고 잘 섞이지 못하고, 자꾸 자꾸 멍 때리는 그 이유가, 이 사람은 사람, 다른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 어, 좀 생각하는 게 조금 달라요. 어, 좀 다르고 생각과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어떠한 그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곳에서는 집중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멍 멍때린다기보다는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하고 관계가 제대로 시작도 해보지도 못하고 어 어, 관계가 훼손되는 걸 갖다가 이 사람이 바라지는 않는다라고 봐. 음, 항상 이런 식으로 연애가 틀어졌던 게 아닌가? 어, 썸에서 연애로 건너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떤 멍 때리거나 융화될 수 없는 거,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하고 얼려서 얘기를 하면 좀 들어주고, 아, 그랬구나, 리액션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기 생각에 갇혀서 혼자서 딴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 관계가 조금 여러분들이, 아, 이건 아닌데, 어, 정말, 어, 그렇잖아. 대화가 돼야 되는데 어. 뭐 서로 이렇게 남녀가 만나면 내 친구도 있고 이 사람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만나서 뭐 친구들끼리도 어울리고 같이 융화돼서 놀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좀더 정들기 전에 지금 재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라는 거예요. 응. 자, 그리고 연애일 경우에는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의 연애를 갖다가 조금 더, 어,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게 아닌가? 무슨 시간이요? 라고 한다면은, 연애가, 어, 뭐, 오래됐든, 아니면 오래되진 않았던 너무 다람쥐 챗바퀴 도는 그런 연애보다는 그래도 좀 더, 뭐, 이제, 봄도 돼 가고 하니까, 여러분들하고 조금 뭐, 움직임이 있는? 뭐, 좀 뭐, 교회를 나가 본다던가, 아니면 뭐, 뭐, 좀 재밌고 어떠한 그 축축 처지는 것이 아니라 재미는 어떠한 음, 걸 갖다가 여러분하고 같이 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성격 자체가 막 이렇게 나대고 그런 성질은 아니어서 이 사람도 변화의 어떠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요?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을 좋아하기 때문이지 여러분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그런 거 있잖아요 어, 뭐. 뭐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한테 여러분하고 쌓이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 어떤 의견의 불일치 같은 거, 뭐 그런 걸 갖다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러분하고 어떠한 그 있는 그 데이트하는 시간이나 함께하는 시간 동안 그래도 이 나름대로 이 사람은 상식성에서 상식선에서 벗어나지 않고 여러분들하고 재밌는 시간을 갖다가 갖기 위해서 이 사람이 조금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왜냐면 내가 너무 정적이 정적인 게 아닌가? 그 너무 이 사람한테 말을 하지 않는 거 아닌가? 너무 삐져가지고 이 사람이 좀잘 삐지면 좀 말을 좀안 해요. 내가 말을 안 하는 것 때문에 내 연인이 상처받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조금 이런 부분을 갖다 조정을 해가지고 좀 즐거운 연애를 갖다 만들어 나가야겠다라고 이 사람은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좀더 발전해 나가고좀더 오래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이 사람한테도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균형을 잡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외라고 한다면 제외는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그래 그냥 어, 네가 나를 갖다가 좀 인정해 주고 나를 갖다가 남자로서 좀 대접해 주면 은좀 어떻겠는가라는 거예요. 너하고 내가 이렇게 다시 재회를 하게 된다는 거는 그래도 인연이 남아 있어서 재해가 되는 건데 나도 내 나의 이런 생각 때문에 너한테 또다시 상처를 주기 쉽지는 않다 너하고 잘해보고 싶은데 과거를 갖다가 반복하게 될까 봐 그것이 걱정이다 어떤 과거요? 라고 한다면 은 서로에게 상처 주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 사람도 성격이 만만치가 않거든 이 사람은 자기를 갖다가 인정해주고 대접해 주길 바래요어 그러기 때문에 너하고 나하고 좀더 진짜 그 다시 만났다 라는 것은 서로에게 인연이 있어서 다시 만난 게 아니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행복 너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좀어 즐거운 시간, 행복으로 해서 그러한 그 뾰족한 말이나 상처를 주는 말, 그런 것들을 조금 피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 사람이 그런 것을 갖다가 희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음,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 성격 자체가요. 인정해주고 어, 그러기는 걸 갖다가 어, 좀 바라기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헤어졌을 적에 어떠한 후회를 갖다가 했던 건 맞아요. 왜 그러냐 라고 하면 너무. 음. 저기, 막 결정을 갖다가 잘, 잘한 것인가, 헤어지는 결정을 잘한 것인가, 만약에 아직까지 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여러분들하고의 그 이별에 있어서, 내가 너한테 상처를 준건 맞지만, 둘중 하나 상처를 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줬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줬든지, 누가 줬, 상처를 줬든지 간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헤어지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음,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바라는 거 어, 여러분한테 바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일단은 어, 썸서부터 이 썸타는 관계 이, 이 양반은 어, 이 여인은 남자가 뽑았을 때 뽑았을 수도 있으니까 무엇을 어떻게 되기를 바라냐라고 한다면은 그냥 네가 나한테 어떠한 선입견이나 이런 걸 갖다가 갖지 말고 갖지 말고 그냥 나 자체를 갖다가 그냥 인정해주고 나를 갖다가 어느 정도 어, 조금 인간적으로 나를 봐주기를 바래라는 것 같아요. 음. 어떤 딱 들은 틀보다는 그래도 그 인간적이라는 그 뜻은 뭐야? 좀 융통성을 말하는 거잖아. 요 쿠션이 있어 가지고 내가 조금 좀 잘못하더라도 네가 나를 갖다가 그냥 그냥, 어떠한 선입견 없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나를 봐주기를 바래 라고, 어, 이 사람은 말, 원하는 것 같아요. 음, 내가 간혹, 어떠한 어울리지 못해서, 어, 멍 때력이 있거나, 아니면 내 생각이 너무 사람들하고 다를, 달, 달라서, 어, 개밥이 도토리처럼 겉돈, 겉돌지, 수박 겉돌기? 하여간, 겉도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네가 좀 따뜻하게 좀 받아줬으면 좋겠고 그런 것에 있어서 어떤 세간격을 끼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이 사람은 바라는 것 같아요. 지금 관계가 저 처음에는 뭐 되게 좋았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이사람이좀좀 사차원 좀 같은 데가 있고 그러니까 좀 말하는 게좀 호기심이 느껴지게 말할 수도 있다는 라 거지. 그렇지만 알고 보니까 또 단점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썸에서 연인으로 발전돼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약간 정체돼 있는 느낌이다. 왜 정체되냐라고 한다면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이거 갖다가 어 연애로 발전시켜야 될지 아니면 여기서 끝장을 내 끝을 봐야 될지 그거 갖다가 고민하고 계신 분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라고 하면 이 사람은 여러분을 좋아하는 거는 맞아요. 어, 그래서 어떤 감정에 추추지 말고 나라는 사람을 갖다가 좀더 객관적으로 봐주길 바래라는 거예요. 어떤 감정적으로 나의 마음을 갖다가 어 저기 뭐야. 판단하지 말고 음,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나를 좀 봐주길 바래라는 거죠 자 그럼 연애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라고 본다면 이 사람은 그래요 어, 너하고 내가 어, 이제는 그 뭐지 그. 사람들하고 만약 이게 오픈이 안된 연인 연인이다라고 한다면은 사람들한테 그래도 조금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뭐 불륜도 아니고 그래도. 그 오픈 하고 공식적인 연인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지금도 연인은 연인이지만 이게 몰래 숨어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너랑 나랑 사귀어 온, 어, 입대권 너랑 나랑 만나면서 그래도 우리가 어떠한 그 물론 그 불협화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걸 다잘 극복해 나가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그냥 오픈돼서 공식적 공식적인 어떤 커플이 되기를 갖다가 원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단계까지 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어, 너와 내가 성공적으로, 어,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음, 이 사람은, 그, 여러분하고, 오,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저기, 막, 결혼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어, 너무, 지금, 이 연애하는 단, 단계, 그, 이, 여러분하고 관계를 갖다 공식화 시키고 싶든지, 결혼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내 주변 사람들이나 내, 나하고 친한 사람들 있잖아요. 공식화 시키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 어,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만약에, 어, 저는 그렇지 않은데 사이가 안 좋아요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음, 고건 좀 따르게 해석해야 되고, 그런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하고의 관계를 갖다가 공식화 시키고 싶어 한다. 그래서 만약에 사이가 안 좋으신 분이다라고 하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공식적으로 된 컵, 공식적이 될지 너무 오래됐고 이제 서로가 서로가 너무 시, 식상하다 그래야 되나 응, 늘 이렇게 변화 너무 변화가 없는 것 때문에 조금 살짝 권태기가 온 커플도 있기는 해요 그렇다 치더라 하더 그렇다 하더라도 응, 그렇다 하더라도 음, 이 사람이 여러분에 대한 마음은 그저 남아있지, 그저 있지 않겠는가. 여러, 이, 이, 지금 만약에 연인인 사람들은요, 다는 아니에요. 일부는요, 한번 중간에 어떠한 고비를 맞은 커플들이 있기는 있어요. 고비를 맞았고, 그거 갖다가 그래도 잘 극복을 한것 같아요. 극복을 해서, 너하고 나가 진짜 사람들이 다 공식적으로 다 알고, 주변에서 다 알고, 이미 너하고 내가 오래 사귀었으니까, 여기서 조금 더한 발짝 더 나가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저기 이 사람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든 어떤 연인이 되기를 바라냐라고 한다면요 편안하고 가족적인 연인으로 우리가 또한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기, 업그레이드 되기를 바래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제일 경우에는 어떡하냐라고 한다면은. 음, 만약에 아직 재해를 하지 못한 분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재해를 갖다가 어, 너무 어, 저기 뭐야 성급하게 결정한 거 아닌가? 우리가, 아, 재회가 아니라, 이별을 갖다가 한, 잘한게 맞는 건가? 우리가 이별하는 시점에 있어서 너무 서로의, 서로의 마음을 갖다가 들여다보지 못한 건 아닌가? 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어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은 그때 그 당시에는, 너, 어, 서로를 향해서 귀를 막고 마음을 닫았었던 게 아닌가. 그게 우리, 어, 그게 우리의 행복이라 각자의 행복을 찾아나 가기 위해서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래도 만약에 재를 원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우리가 같이 함으로써 서로의 서로의 서로의 말을 갖다 좀 길을 기어여주고 기울여, 마음을 닫지 말고 대화를 닫지 말고 단절하지 말고 그래도 오픈 마인드 해가지고 만약에 재회를 할 거다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니라고 얘기하는 를것 같아요. 음,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음, 선생님 지금 맞게 리딩하신 것 같, 맞나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 라고 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근데 어, 가, 간혹가다 그런 사람이 있어 그렇게 서로 이제 너하고 내가 행복하길 바라면서 어떠한 대화는 제대로 안안돼 어, 는 커플 그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한다면 은 너무 자기 거만을 갖다가 나는 이게 행복이라 생각한다 라는 거지 행복은요 내 고집대로 하는게 행복이 아니거든 서로 서로 맞춰 나가야 행복하는 건데 너무 자기 행복만 추구하니까 여러분이 드, 아 아, 그런 그렇지. 아, 꺼져. 어, 듣기 싫어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어, 이두 가지 두 가지로 좀굳게두 가지로 나눠줄 수 있는데 그게 무엇이든 간에 이 저기마 뭐, 이 사람이 바라는 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음, 행복했으면 좋겠다. 너랑 나랑 다시 재회에 있어서 그렇게 서로 어, 자기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 결국은 자기 것만 고집하는 건 맞지. 그렇다 하더라도 행복하고 싶대요. 굉장히 어불성설이죠 아무튼 이건 이 사람 마음이니까 네, 1번 카드 리딩은요 여기서 마치고요 어,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2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나와 여, 어, 이런 연인이 되기를 희망한데요 어떤 연인이 되기를 희망할까요 이게 뭘까요? 어, 이 사람은요, 그 기부행태 이잘 되는 연인, 어, 썸일 경우에 기부행태 이잘 되지 않으면 어, 썸 지금 썸타는 싶은 분들 있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 저기막 음, 사랑해, 그러면 나도 사랑해 이래야지. 응, 음, 그래, 그러면 난리 나는 거지. <웃음> 썸타시는 분들. 어, 그럼 만약에 연, 연 연인 연인이다라고 한다면은. 음이 사람은 여러분하고 같이 있으면서 큰 근데 불만은 없는 것 같아요 행복하다라고 보는 것같아 행복하고 이제 조만간 우리가 뭔가를 갖다가 좀 새로운 방향으로 왜냐하면 연인이 오래되면요 은 어떤 또 2차 그 뭐지 발전의 시기가 있잖아 뭐 너랑 나랑 인제는 그냥 평범한 연인이었다 라고 한다면은 좀더그 공식화된 인정받는 연인 어뭐뭐 뭐 부모에게를 알린다던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런 관계도 될수 있다라는 어떤 다른 여지를 갖다가 남기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자 어디 한번 봅시다 무엇을 보아 볼까요 라고 하면 일단은 어, 그 썸일 경우에 썸일 경우에는요 어, 이 사람은 그런 거 같아 그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의, 의사소통이나 이런 거 면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너도 이렇게 해주길 바란다 라는 거예요 어. 항상 피드백이 있는 걸 바란다. 그게 안 되면은 이 사람은 삐져요. 어, 너나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 아니 그, 왜 그런가요?라고 하면 뭐그 성격이지.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가 좋아서 계속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은요 내가 이렇게 해주면 너도 이렇게 해주길 바란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이 이쁘다 그러면 아이 너는 잘생겼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항상 어, 내가 해준 그러니까. 열을 해줬으면 열을 다 그렇게 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열을 해주면 그래도 다 대여 새끼는 나한테 다시 피드백이 와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음, 이 사람은 인내 실망하고 대화를 하기를 싫어하지 않겠는가 라는 거예요. 어,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그런 거예요 관계를 갖다가 만들어 나간다는 건 어떠한 그 서로 간의그 진솔한 대화로서 풀어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어, 서로를 갖다가 어, 그냥 그, 대화를 하지 않는 커플들이나 이런 걸 보면은요, 서로 따로 국밥이잖아요. 서로 외로, 어, 나는 나들이 여기서, 어, 너는 너들이 저기서. 그런 관계보다는 우리가 같이 무엇인가를 갖다 함께 할수 있고, 같이 뭐 맛집을 간다든가, 어떠한 그런, 그, 같이 할수 있는, 어, 그러한 것을 갖다가, 대화, 대화를 하면서 서로서로 어, 서로 기분 좋게 서로서로 서로 행복하게 대화를 하면서 해나갈 수 있는 길을 갖다가 만들고 싶다라는 거죠. 어. 그리고 연인일 때는요. 그런 거예요. 지금도 너랑 있으면 은 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더 가까워져야 되는 시기가 온게 아닌가.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은 그냥 인, 지금까지는 단순 연애, 어, 단순 연애를 했다면, 뭐 공식화 시킨다라는 거죠. 어, 뭐, 너는, 어, 공식화 되는 연인 1일, 뭐, 이런 거. 연인도 레벨이 있잖아. 그냥, 아무도 모르고 너와 나의 일만그 남자친구, 여자친구인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아니면은 뭐그 동네 사람들만 아는 그러한 여자친구일 수도 있고, 이제 조금, 조금 더 발전하는 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조금, 그뭐이 그러니까 사람이 약간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약간. 뭐, 나이가 젊든 많든 약간 구닥다리?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 은 그, 그, 저기, 뭐,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그런 것처럼, 옛날 그, 조금 데이트하는 방식이 올드 할 수는 있겠다라는 거예요. 좀다 고리타분하고 이럴 수는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그러는 거예요. 어, 좀 이러한 고리타분하고 이러한 것에서 우리가, 어, 그 옛날에 그 처음에 너랑 나랑 연애했을 그 당시 그 모습 있잖아요. 그 모습이 그립구나. 우리가 그 모습으로, 어, 좀 다시 연애를 하고 싶다. 고 그래서 우리한테 뭔가, 우리한테 뭔가 변화가 필요하고, 지금까지의 방식보다는 조금, 꿈, 어, 우리의 관계를 갖다가 옛날처럼 그렇게 달달한 관계를 갖다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대요. 네, 자 그리고 재회 제외, 재회를 갖다 원하시는 분들 재회를 음, 원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아, 제, 이 사람의 재회에 대한 견해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너에 대해서 뭔가 음재회에 음, 대해서 좀이 사람도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막 대단하게 간절하다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하지 않겠는가 그냥 생각은 하고 재회라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항상 염두는 해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재회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 저기, 마, 아직까지는 어떤 액션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지.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이미 너하고 내가 해볼 만큼은 다 연인으로서 해보지는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너에 대한 어떠한 신비나 궁금함은 더는 없지 않은가. 그렇다 할지라도 너와 나, 내가 그동안 쌓인 정이 있으니, 음, 어, 비록 헤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재고의 여지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음. 그래도 나를 갖다가 조금, 어, 객관성을 띄고서 좀 나를 봐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어, 뭐, 뭐 그런 거지. 왜냐면 내가, 어, 너 아닌 어떠한 다른 그 방향을 갖다가 생각해 보지 않은 건 아니야. 어. 그치만, 그 인간관계가 그렇게 막 뜻대로 되는 것도 없고, 그렇게 하고 내가 그, 너, 어, 뭐, 다른 인간관계를 갖다가 또 맺어나가자니, 내가 그걸 갖다가 또 맺어나갈 어떠한 열정이나 그런 것도 다 사그라들었고, 이 사람은 열정도 다 사그라든 것 같아요. 그래서 재회를 갖다가, 뭐,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건 아니에요. 죄를 염두에 두긴 염두에 두지만, 그렇다고 딱히 이 사람이 뭘 갖다가 할, 어, 할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좀 지쳤다? 어, 지쳤고, 내가 바라는 거는 그냥 당분간 나좀 내버려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어, 뭐 여기 뭐 제외하자고 여러분들이 막 문자 보내고 그러나요? 저 아닌데요? 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제 생각이 아예 없다고 보기는 조금 그래요. 제 생각이 있지만 아직까지 움직일 마음도 없다라는 거지. 왜냐면 인간관계에서 지쳤다. 비교 부단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사람 삶 자체가 지금 피곤한 거 아닌가? 연애고 나발이고 지금... 어. 만약에 하게 되면 너를 갖다가 제일 처음으로 고려하는 건 맞지만 또이 사람은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 저기 뭐 외로울 땐네 생각이 난다라는 거지. 그렇지만 뭐 어떡하겠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음, 우리가 서로 합의하에 여기는 합의하에 헤어진 것 같은데 음, 합의하에 헤어졌고 뭘더 기대하겠냐 힘들고 지쳤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음. 자 그래서 썸일 경우에 여러분한테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뭐다 라고 한다면은 어디 보아 보아요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원하는 것은 어, 순수하게 너, 어, 너를, 너를 알아가고 싶다 라는 거예요 어, 그리고 나, 난 너한테 그냥 순수하고 어, 또한 이익이나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랑이 아니라 진짜 너와 내가 마음과 마음을 통해서 어 그렇게 한발한발 한발 나아가고 예쁜 사랑을 해가는 게내 바람이야 이 사람의 바람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너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조심스러운 건 사실이다라고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서로를 갖다가 알아나갔으면 해라고 하는 게이 사람의 바람인 것 같고 아무튼 뭐 다야 그랬겠습니까? 어, 그래서 이, 저기 뭐, 그렇게 생각하는 커플이 많겠다. 근데 어쩌면 여러분들이요, 이 사람의 소리를 갖다가 알면서도 아직까지는 그냥 모르쇠로 일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둘중 하나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알면서도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음, 너무 빠른 스킨십을 원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지. 어 이게 저기 뭐 아무래도 남자들은 스킨십 빨리 하고 싶어 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 갖다가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유가 너무 진도를 갖다가 빨리 빨리. 그래서 일단 그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고 진도를 나가는 건 오케이지만 너무 빨리 어떠한 육체만을 갖다가 그 타겟으로 해서 관계를 갖다가 이어나가는 건 나는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마음을 알면서도 모르쇠를 일관하지 않겠는가라는 거지요. 네, 그 다음에 음, 자, 그 다음에 연연 연애, 연예인 연애, 어, 경우 어디 봅시다. 연예인 경우는 어디 보아 보아요라 아, 이슬이 이런 게 계속해 나왔지. 음. 이 사람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뭐라고 하면은 니가 나를 갖다가 조금 좀 인정해 주길 바래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인정해 주길 바래 왜왜 인정해 주길 바래 라고 그랬을까 여러분이 조금 이제 이스, 그 그렇지 연애 기간에 조금 음. <웃음> 아니 연애에서 이런게 남는 것요 인정해주고 상처를 주지 말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왜 아 연애에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지금 어. 지금 연애가 지금 삐그덕 삐그덕 거리는 거 아닌가 음.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이제 연애인데 이거 뭐 헤어진 거야 참. 연애에서 이렇게 나오면 음. 그냥 좋은 어 좋게 말하자라고 하면은 네가 나를 갖다가 어좀 인정을 해 줬으면 좋겠어. 네가 상처 주는 말이나 이런 거는 내가 솔직히 어떻게 딱 보면은 음 뭐, 안 그런 것 같아 보는데, 나 솔직히 말 한마디 한마디 상처 되게 많이 받거든? 어,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너하고 나하고 처음 만났을 때처럼 그렇게 편안하고 서로의 마음을 갖다 잘 이해해주는, 어, 그런 연애를 갖다가, 어,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한테 상처주는 말은, 음, 안 했으면 좋겠어. 자기야,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좀 여긴 연애가 좀 연식이 됐나요? <웃음> 아무튼 그런 거 같고 재회를 바란다 라고 한다면은 그런 거 같아요 제외, 이게 제외에서 나왔어야 되는 카드인데 아무튼 재회를 응. 원하는 분들은 그런 거 같아요 나를 갖다가 잠시만 살짝만 좀 놔줘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내가 아직까지는 어, 어, 너, 너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어, 나는 아직까지는 그냥, 어, 어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 물론 내가 너와 제회를 한다면 은 너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날 거야. 네가 우선순위에 있는 건 맞아. 어, 네가 제회를 한다면 너랑 연애를 한다면 너겠지. 연애를 한다면 너가 맞아.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내가 누군가하고 연애를 하고 마음을 나눈 마음은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는 제외의 확률이 있 있지 않겠을까?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사람에는 제외하고 싶어 할 거라는 거죠. 어,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100%는 아니고, 여기 운명의 수리가 나왔으니까, 제외할 확률이 높다라고 말을 한 건데, 음, 당분간은 그렇지만, 지금 당분간은 이 사람을 아직까지는, 어, 뭐, 어떠한 그, 뭐,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할 건지, 뭐, 그, 뭐, 마음은 어떤 식으로 나눌 건지 우리의 사랑은 어떻게 될 건지 그런 거 아직까지는 그런 거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당분간 낮은 가만히 내도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이 사람 지금은 하는 일이나 모르는 게좀 많이 지쳐 있지 않겠는가 좀 지쳐 있어요. 음, 연애 그 인간적인 부분에서도 지쳐 있고 일적인 면에서도 지쳐 있고 일단은 지금 이 상황에 지나가야지 연애든 뭐든 생각을 해볼 거 아니겠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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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그 사람은 나와 이런 어, 연인이 되기를 희망한대요 썸일 경우에는 그때 왜어라고한다면참뭐 아, 썸이잖아 썸. 음. <웃음> 근데 왜 말을 안해주고 웃기만 하냐고요? <웃음> 어, 육체적인 관계를 갖다가 활발하게 하는 커플이 되고 싶대요 어. 자 그래서 웃었어요. 너무 솔직해서 어, 뭐 이걸 좀 솔직히 입으로 대놓고 말하겠습니까 속으로 바라고 있는 거겠지. 자 연인일 경우에는 음, 연인일 경우에는 어, 그런 것 같아요. 너하고 나하고 조금 솔직한 대화를 갖다가 어,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가식 없고 어떠한 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내내 내 마음은 이런데 마음과 다르게 다르게 표현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그냥 솔직하게 너 너하고 나 서로의 마음을 갖다가 표현했으면 좋겠어라는 것이고 만약에 제일 경우에는요 어, 제일 경우에는 음이 사람이 어쩌면 여러분한테로 뭐 다시 뭐, 오고 싶어 하는 건 아닌가? 어, 여러분한테 뭐라고 뭐라고, 그때는 내가 이래서 그랬고, 그때는 내가 저랬어, 저랬고, 뭐 변명하고 그러지 않나요? 어, 여러분들한테 변, 어, 변명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조금 실망을 많이 시켜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그때는 그래서 그런 거고 어~ 저~ 그~ 그~ 그때는 그래서 그~ 그~ 그때는 그렇 이러쿵저러쿵 그래서 그런 거고 저 때는 저~ 어~ 요러, 요러쿵저러쿵 해서 그런 거고 변명이요 어~ 변명이 오만가지도 넘는 거같아 <웃음> 근데 나쁘게 들리지는 않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어, 만약에 나쁜 사람 같았으면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 않지 어, 웃으면서 얘기한다는 거는 음, 이 사람 순수한 데가 있는 사람이라서 어, 그래서 웃은 거예요 어, <웃음> 선생님 순수하기는요? 라고 한다면 은 어, 순수하기 때문에요 유혹에도 약해 어, 그래서 이 사람 모래도 다 들켜 <웃음> 일장일단이 있어요 사람은 뭐 저기 막 나쁘지는 않네 유혹에 약해서 그렇지. <웃음> <웃음> 유혹에 약한 게 나쁜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 암튼. 자 썸일 때는 어디 봅시다. 썸일 때는 그래도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어떤 육체적인 매력에 끌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응. 육체적인 매력에 끌리고 있다라고 봐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것 같아. 썸인데 이게 호소드가 나오면 나더러 어떡하라는 거지. <웃음> <웃음> 여러분이 결정을 못할 수도 있겠다. 아니면 이사, 어, 여러분이 결정을 못하지. 생각을 해봐요. 내가 너한테 육체적인... 이게 썸이잖아. 육체적인 매력에 끌린다는데 아, 그, 뭐, 아 그, 그렇잖아. 그 대화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이 대화도 안 해. 어, 대화도 안 하고 일단은 어, 뭔 개소린가 싶은 거야. 갑자기 느닷없어가지고... 느닷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썸인데도 불구하고 지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을 갖다가 다 했을 수 있어. 서 만약에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너는 성격이 어떠고 저쪽고 여러분들을 갖다가 평가를 했었을 수도 있고, 음, 그냥, 그냥 나오는 대로 다, 이게 얘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조금, 뭐, 거기를 갖다가 갸우뚱, 썸인데도 왜 이래? 음 그래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런 거, 오픈마인드 하자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오픈마인드 하고 그냥 뭐 이렇게 고민하고 뭐 이렇게 고민하고 말을 안 하고 그러냐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음, 이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갖다 좀 거침없이 말한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 나 이렇게 하는 걸로 봐가지고 여러분들은 이 이런 거침없는 성격이 여러분들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음. 자 그럼 연애일 경우에는 연애일 경우에는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은 그런 것 같아요 어, 조금 대화에 있어서 어. 그~ 너하고 나하고 어떠한 그~ 서로를 갖다가 좀더 깊이 알아, 왜냐면 깊이 알아가는 것에 꼭 썸이 어딨고 연인이 어있겠습니까이 대화란 거는요 남녀가 만나면은 그~ 늘 해, 대화는 꼭 해야 돼 그래야지 어~ 오해나 어떤 사소한 걸로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야 너하고 나하고 남녀의 관계고 스스로 음~ 이제 스스로는 없잖아요. 어. 다알거 알고 볼거다 보고 그랬는데 뭐하러 이렇게 격을 따지냐 그냥 네 안에 있는 거를 갖다가 그냥 그대로 나한테 보여주면 안 되겠니 라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다. 너무 그렇게 뭐 나한테 막그 하나서부터 여기까지 조심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그냥 네가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 갖다가 나한테 보여다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그러한 허심탄회하게 어떤 얘기하는 부분이나 그런 것들에 있어서 그게 대화가 잘안 되다 보니까 너하고 내가, 나, 내가 사랑이 깊어지는데 어떠한 한계가 느낀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라는 거는 좀더 우리가 어, 서로의 마음을 갖다가 어막좀 네가 원하는 거 어, 내가 원하는 것 같다 서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를 갖다가 좀더 깊이 이해하고 그런 사이로 발전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음 너무 그냥 그 애누리 없이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는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서로가 통할 수 있게끔 어 그래서 진실한 사랑으로 발전해 나가자 라고 하는 것들 지금도 진실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서로 어, 자기 마음을 갖다가 더 열어서 보여준다면 더 어, 깊고 아름다운 사랑을 할수 있지 않겠니 라고 이 사람은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어, 보고 싶어 하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 그런 비겁한 변명입니다. 할 수도 있겠어요. 비겁한 그렇지만, 이 사람이 그렇게 변명을 하는 건... 그렇게 변명이라도 해야지 어, 여러분들한테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조금이라도 조금 넓게 열, 어, 넓게 열리지 않겠습니까? 길이 좁아서 어, 오다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하는 소리지. 어, 이 사람이 바라는 건 그래요. 내가 어, 너를 갖다가 어, 애정하는 마음을 어, 그대로 있어. 어, 내가 너랑 비록 헤어졌다 하더라도 애정하는 마음까지야. 어떻게 다없어지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제외에 대해서 그래도 좀더 심사숙고를 갖다가 어, 우리 서로 해보지 않을래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이 사람도 제외하는 부분에서 좀 그래 왜냐하면은 자기가 한 짓이 있잖아 자기가 한 짓이 있고 자기가 한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제를 하려면그 산을 갔다가 넘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그랬어. 그 그때 그거 어 그거 그래 그래 그 그거. 그거는 이랬었던 거야. 어 그래 그거 네가 말하는 그거 아 그때는 이랬었지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어, 재회를 하려면 일단은 여러분들하고 어,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어떤 묵힌 그런 감정들이나 이런 것들은 털어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 감정을 털어내야 재회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변명같이 들리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을 갖다가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에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이 사람도 죄에 대해서 고민은 해요. 음왜 그러냐면 죄도 고민이 되지 왜 그러냐라고 하면 여러분이 받아줄지 아무 죄로 뭐혼자라 하나 어, 사랑 뭐 혼자 사요 어손 손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건데 그잖아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어, 상대방도 하고 싶다 그건 아니지요 어, 아니지 싶어 음자 썸에서는요.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웃음> 왜요 라고 한다면은 음, 여기는요 썸인데 왜, 이럴까 싶... 썸인데 왜 이럴까 싶어요 왜 그런데요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그런거예요 어. 음... 그냥 여러분들은 막말 같은 거, 이렇게 돌 말장난하고 이런 건 싫어하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고 있는 걸 같다가, 원하는 대로, 근데 이 사람이 그런다 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변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여러분이 여장부 같은 모습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그 추구하는 어느 연애 방식에 그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스스로 제동을 걸것 같아요. 음.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은, 어, 저기, 뭐야, 이 사람이 막 이렇게 좀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밀리는 듯하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요. 그런 그게잘 돼요. 앞으로 어. 전진냈다 뒤로 물러났다 면서 관계를 갖다가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어떠한 그 관계를 갖다 발전생기를 한 분은 밀당 한마디로 밀당을 잘한다라고 봐요. 밀당을 잘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무리하게 육체적인 관계를 갖다가 요구하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이 둘의 관계는요. 조금 진전이 시원시원하게 되지 않겠는가 라는 거예요. 어, 뭐말 서로 쌍방의 말을 돌리지 않고 그냥 서로 원하는 바를 갖다가 예지게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게 사랑으로 이어질지 아닐지는 상황 상황에서 다르지만 이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어, 좀더 어, 서로를 갖다가 알아가려면 육체적인 관계가 필요한 거 아니겠냐 그래서 나는 너하고 어, 뜨밤을 원해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연인은 이래야 된다 어, 뜨거운 밤을 가져야 연인이다 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꼭 연인이 아니더라도 썸탈썸 타면서도 어, 그런 거는 맞춰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상대방이 생각하는 것 같다라는 거지. 암튼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음. 자 그러면은 연애로 본다면 연애로 본다면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나는 너랑 이렇게 발전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은 네가 나를 갖다가 좀 믿어줬으면 좋겠어. 믿고 나한테 너의 솔직한 마음을 갖다가 어, 표현해 줬으면 좋겠어. 그래야지 우리가 보, 아, 보다 어, 안정된 어, 관계로 어, 좀더 발전하고 어, 우리가 너와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연애를 할수 있지 않겠니?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쌍방 마음이 같아야 되는 거야. 쌍방의 마음이 같아야 어, 연애도 이루어지는 거지. 일방적인 마음으로는 되지 않겠다. 이건 이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 주제에서도 그렇잖아요. 이런 어, 연인이 되기를 희망한다라는 거지. 여러분들하고 마음이 어떤 어, 나도 그래 라는 거는 그거는 여러분들만 알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 그렇습니까? 어. 자 그리고 재회를 봤을 적에는 그런 거예요. 나도 재회가 솔직히 고민은 되기는 돼. 너랑 다시 관계를 갖다가 이어나간다는 거, 왜 그러냐라고 하면, 아, 너뭐 네가 나한테 어떠한 불만이 있고, 너하고 내가 어떠한 그 엇박이 났으니까, 엇박이 났으니까 우리가 헤어진 거겠지. 그렇다면 은 과거에 그 엇박을 갖다가 완전히 지어낼 수는 없을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어, 이거는 과거에 내가 했던 선택을 갖다 다시 뒤엎는 거잖아요. 이 재회라는 게. 그래서 그 과거의 선택을 뒤엎는 게 잘한 것일까 이 사람도 그걸 갖다가 생각할 시간을 이 사람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요 내가 너하고 죄를 갖다가 어 저기 막 바라는 마음이 있기는 있 라고 해요. 있기는 있는데 내가 두려운 것은 어, 내가 두려운 것은 지난 날에 어, 뭐둘중 하나가 내가 잘못했던 네가 잘못했든 어, 여기서는 이 사람이 좀 잘못한 건 어. 확률이 조금 더 높겠지. 아, 무튼 내가 잘못했든 누가 잘못했든지 간에 그걸 갖다가 뛰어넘어야 되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냥 내가 제외하고 싶다고 한다면 은 네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따라와주면 안 될까라고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어, 토달지 말고 옛날에 그랬잖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만약에 내가 너한테 죄를 바란다면 토달지 말고 따라와 달라라는 거이 사람이 바라는 건 그런 거 같아요. 어, 여러분들이 어, 이, 이 제외하자는 마당에서 그때는 네가 이랬잖아. 저때는 이런 거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이 사람은 바라는 거 같아요. 그래야지 너와 내가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지 않겠냐라는 거죠. 네 3번 카드 리딩 여기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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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일을 내기를 희망하는지. 음, 그래도 이 사람은요, 뭐, 이다 오픈하고, 뭐, 그, 썸, 썸인, 썸인, 만약에 썸인 경우는 아직까지는, 서, 서, 서로를 갖다가 다 오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모르는 부분들이 참 많다. 그 점이 참 아쉽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 더 많이 알아 나가야지. 뭘 연인으로 발전을 하든 뭘 하든 할 텐데, 너무 어, 서로에 대해서 모르는 게많 많은 게 아닌가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럼 연애일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한다면은요, 연애일 경우에는요. 어, 우리가 음, 과거에 그렇게 뜨거웠었던 지금 우리는 너무 뜨겁, 뜨거움이 겁뜨 조금 식은 것 같아. 어, 옛날에 그렇게 맹목적으로 서로에게 이끌리던 그런 시절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어. 우리는 어, 너무 심심해라고 하는 것 같고요. 재회일 경우, 재회일 경우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한다면, 음. 어, 이, 이 사람이 재회를 갖다가 하고 싶냐라고 봤을 적에는, 음,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재회를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그냥 재해를 하더라도 내가 사는 방식을 갖다가 고치려고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이렇게 그냥 아직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다 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재해를 하게 된다면 네가 나한테 사사건건 간섭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음, 어떻게 사, 어, 간섭을 안해. 연인이 간섭해야지. 할수 그럼 그게 남자친구 여자친구 아니에요? 응 음. 어, 술 마시고서 막 늦게까지 연락이 안 되는데 잘 마셨습니다. 아유, 어, 그래야지 빨리 죽죠. 이럴 순 없잖아. 어, 술 많이 마시면 뭐가 그게 좋은 거라고. 어, 술도 적당히 마시고. 어, 그래야 되는 거지. 라는 거죠. 음. 자 써낼 경우에는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아가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라는 거죠. 너무 모호하게 경계선이 너무 분명하지가 않다. 이제는 우리가 연인으로 갈 건지 아니면은 여기서 끝내야 될 건지를 갖다가 좀 우리가 이제는 어,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은 여러분의, 어, 의사가 어떤지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어, 너, 서로를 너무 모른다. 어, 더 발전하려면은 서로에 대해서 서로가 조금 더 자, 자세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 너하고 나, 어, 너, 너하고 나의 관계에 있어서 어, 조금 그런 점들이 아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그래도 어, 처음보다는 살짝 저자세가 되지 않은가. 많이 저자세는 아니고 처음에는 아 이거 이래 되는 거 아니야 이랬다가 조금 바, 변했다라는 거지. 그래도 이랬으면 좋겠어.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순화가 된게 아닌가. 이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어하는 건 맞아요. 어, 알아야지 뭘 하든 말든 하지. 어. 너무 모르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뭘 좋아하는지, 어딜 가고 싶은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알아야 이걸 갖다가 발전을 시키든 말든 할거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그냥 제자리에만 있지 말고 우리를 서로를, 우리 갖다 서로를 이게 우리 이면을 발전시킬 나갈 수 있게 너에 대해 너를 좀 나한테 조금만 더 보여줄 수 없, 어, 보여주면 안 되겠니?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연애의 경우에는 어떡하냐라고 한다면 아까도 살짝 맞빼기로 얘기를 했지만 그런 것 같아요. 너하고 나하고 과거에그 뜨거웠던 아무런 그런 거 없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욕심이 생겼잖아요. 어, 뭐이 이거는 이렇게 하고 싶고 저건 저렇게 하고 어떠한 그 사랑에 이미 계획이 생겨버린 거야. 그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어, 그냥 우리가 이만큼 사귀었으니까 뭘 어떻게 이제는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순수하게 그냥. 그냥 그냥 뜨겁게 그냥 너하고 그냥 사랑 사랑을 하고 싶다, 한마디로 연애를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어, 옛날처럼 그렇게. 음, 너하고 내가 순수했던 그 시점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만큼 왔으니까 뭘 모아서 뭘 어떻게 하자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걱정하자 그냥 순수, 연애는 그냥 순수하게 뭘 갖다 계획하지 말자라는 거지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아 그렇게 안해이 어,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어떤 계획이나 책임보다는 진짜 순수한 연애를 갖다가 원하는 게 아닌가 음 그 순수한 연애가 어떤 연애인데요 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은 여러분에 대한 그 여러분과 과거에 나눴던 처음 시작할 때 나눴던 그 순수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갖다가 갈망 계속 지속적으로 갈망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 사람은요 여러분이 꼭 굳이 어떤 프레임을 씌우지 않,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에 대한 사랑이 되게 진하고 깊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냥 사랑할 때 사랑만 하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어, 어떤 어 책임이나 이런 거 하지 말고 때가 되면 그것도 자연적으로 지워지지 않 어, 책임 책임이란 가방이 때가 되면 자동으로 지워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연애할 때는 연애만 하고 우리의 그냥 이 시간을 갖다 너하고 나한테 주어진 시간을 갖다가 그냥 어, 그냥 그 진짜, 순수하게 사랑을 하자라는 것 같아요. 응. 아무런, 이따, 이, 이런 거, 저런 거, 부가적인 거 달지 말고, 응. 순수한 사랑만 하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순수한 아, 사랑이 뭔지 알죠? 네. <웃음> 자, 재회인 경우에는 그런, 재회인 경우가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여긴 재회가 가능할 수도 있겠어요. 응.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 어 어쩌면은 어, 재회를 갖다가 반복한 어,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했었을 수도 있고, 어, 아니면 인제 막 헤어졌다가 다시 재회하려고 하는 커플일 수도 있고 아, 왜냐하면 카드 요만큼 나왔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다 모르지. 이 딸랑 요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가능성을 놓치면 그런 거지. 근데 이 사람은 그래요. 이 사람은 뭐 이렇게. 뒤에서 속이고 뭐하고 물론 이 사람이 다 100% 다뭐 어 저기 뭐야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는 말하지는 않겠어요. 왜냐 거짓말을 아예 안 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잖아요. 음, 그런 거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 그래도 좀 솔직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그냥 날 가다 내깔게 둬. 어, 자꾸 이렇군 저렇군 말하다 보면 서로에게 지치게 돼. 서로에게 지치게 되면 뭐야? 어, 또 헤어져야 돼. 어, 힘들게 만났는데 또 헤어지는 결과가 나, 나안 바뀌어. 나 당분간 이렇게 살고 싶어. 어, 난 당분간 이렇게 뜨겁게 살고 싶어.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냥 뭐 이런 거 저런 거 계획하고 책임지고 책임지는 거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라고 하는 거왜 그걸 왜꼭 왜 책임을 왜 연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왜꼭 책임을 줘야 되지 만약에 책임을 지운다라고 하면 난 다시 어 나는 쟤는 안 할래라는 거야 어 책임을 진다 지게 한다면은 음 물론 너하고 헤어진 거어 후회해 후회하고 그런 건 맞아 어 그런 건 맞지만. 어, 꼭 남자니까, 연애를 오래 했으니까, 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어떠한 프레임을 씌우지 말자. 그 프레임이 나를 숨막히게 해. 날 그냥 자유롭게 내버려둬. 어, 그러면 내가 니 어, 네 곁을 떠나지 않을게라는 거야 한마디로, 내가 어떻게 살든지 그냥 너는 그냥 보고서 그냥 저기만 입, 입 닥치고 있어란 소리예요. 한마디로. 음, 차, 어, 블라블라 하는 순간 너하고 나는 헤어져야 된다. 어, 나는 책임지는 연애는 어, 구속되는 책임보다는 구속되는 연애는 아직까지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속되지 않는 게 연애인가? 아, 음, 마인드 진짜 쿨하네암 아무튼, 음, 그렇다라고 봐요. 자, 그럼 다시 썸으로 돌아와서, 어, 그런 것 같아요. 이, 저기, 막, 서로 그냥 서로 솔직해지고, 순수하게, 어, 썸을 타자. 어, 순수하게 썸을 타자라는 건 뭐랄까요? 힘겨루기 그딴 거 하지 말고, 어, 힘겨루기 그딴 거 하지 말고, 그냥, 그, 어차피 너하고 나하고 사귀게 되면 육체적인 관계를 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귀기 전에 육체적인 관계도 한번 맞춰보자라는 것 같아요. 어. 그냥 이뭐 저기 뭐지? 그냥 희한한 어떠한 그런 거. 음. 네, 그런 거예요. 네. <웃음> 어디까지 했는지 소리 아, 날이 오늘 하루 종일 눈이 오거든요. 눈이 오고 추워요. 그러다 보니까 보일러가 너무 자주 돌아 와 가지고 너무 스톱을 많이 해야 돼 가지고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이제 썸일 경우에는 이 사람은요 지금 어떤 육체적인 관계로 조금 스텝을 옮겨가는 걸 원해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어 일단은 서로에게 모르는 게 너무 많고 어, 남녀가 만나면서 어떤 육체적인 관계도 없이 어떻게 만날 수 있냐 그것이 썸이어도 요즘 시대에 썸부터 다 그러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바라는 건 그거예요 어떠한 연이 되길 원하냐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육체적인 관계도 좀 활발하게 서로에게 어떠한 스스로 먹고 비밀이 없는 그런 관계 예, 그런 어, 그런 어, 관계를 갖다가 만들어 나가고 싶다라는 거죠. 그럼 연인일 경우에는 어디 봅시다. 연인일 경우에는 이 사람은 그, 아, 참 애매모호합니다. 아니 연인에서 이런 게 나오면 어떻게 음, 음,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웃음> 이렇게 나오면 내가 아 니들 참 연인으로 본 건데 이렇게 나오면 안되지 그게 무슨 뜻인데요 라고 하는데 아참 깝깝합니다 지금 여기 지금 혹시 혹시 여기 지금 사이 안좋아요 음 안좋은 커플들이 좀많 어, 있지 않겠는가 어, 왜요 라고 한다 다는 아니고 음,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지금 냉전 죽인 사람도 있, 겠다 싶어요. 네, 연애인데 어떻게 냉전이 있을 수가 있지. 어. 아무튼, 왜요? 라고 한다면, 왜긴 왜야. 권태기가 온 거기, 권태기가 왔다라고 봐요. 어. 그리고 옛날처럼 그렇게 막 대화가 잘 되지도 않고, 어. 옛날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순수하고 막 진짜 대화도 잘 되고 재미도 있고, 어.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좀 대화도 많이 없고 어, 그렇게 하고 좀 서로가 대면 대면 하는 순간들이 많아지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라는 거예요 왜냐 왜냐 왜냐 라고 한다면은 음, 지금 연인이신 분들은 어쩌면 이 사람하고 한번 헤어졌던, 헤어졌다 다시 만난 연인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헤어졌다 다시 만난 연인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어, 어, 조금 권태기가 와가지고 대면대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둘중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거예요. 어차피 너하고 나하고, 어, 어, 끝, 뭐, 어, 어떤 끈끈한 정이 있어끈 여기는 좀 끈끈한 정이 보여져요. 어, 근데 끈끈한 정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사귀어오면서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뭐 냉전 아니면은 좀 서먹서먹한 관계가. 에, 서먹서먹한 관계로 있는 시간이 길어졌지만, 그래도 너하고 내가 좀 더, 어, 좀, 서로에 대해서 어떤 그 진실한 대화를 통해서 이 위기를 갖다가 극복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 사람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다정한 연인으로, 어, 거듭나고 싶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연인이요, 한 번도 안 싸우고, 비바람 한번 안 불고 연 그냥 그 연애를 갖다 쭉 하는 커플이 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인연이 되고 싶냐라고 한다면은 그러한 우리 사이에 비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너와 내가 어떤 그 진실된 대화를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들을 갖다가 헤쳐 나가서 어, 우리가 먼 날에 서로를 갖다 되돌아볼 때 그땐 그랬지 라해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연인이 되자.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제외일 경우, 제외일 경우에는 이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아저기막그 제외라 할지라도 이렇게 너무 쉽게 막 홀라당 이렇게 제외를 갖다가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너하고 나가 인연이 있다는 거는 그거는 인정한다라고 봐요. 이 사람도 그건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 지금 또 여기도 나왔어. 근데 나 자기는 내가 어 하고 싶은 대로 살 어, 살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어. 내 열정이 가는 대로 그렇게 살고 싶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음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그런 삶에 아직은 내가 너랑 헤어지고 나서 너랑 헤어지고 나서 그 삶이 그렇게 뭐힘어좀 삶이 고답픈건 있지만 삶이 고달 다 하더라도 음 어느 정도의 그 그런 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자유로움 어 속박을 벗어난 어 그런 게 있었다라는 거. 아직은 내가 그러한 것을 갖다가 조금 더어만 만끽하고 싶어. 어 그냥 어 그냥 나 당분간만 이렇게 살게 라고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아니다 라고 한다면요.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온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요. 이 사람이 요 어쩌면 은 사기를 당했거나 사기를 쳤거나 둘중 하나예요. 어, 그래서 못 다가오는 수도 있어요. 음, 사기를 당했거나 사기를 쳤거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가오지 못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아직까지는 그냥 내가 이렇게 살래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 그 자체 지금 문제를 갖다가 해, 먼저 해결을 해 놓고 오게 되면, 만약에 제의를 하게 되면 그 문제들을 다 해결을 해 놓고서 만나, 어, 만나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럼 그게 언제 해결이 되는데요 라고 한다면 한동안은 좀 힘들어요 시간이 걸려요 음, 만약에 이게 아직까지 관제로 간게 아니다 라고 한다면 은 어, 그냥 어느 정도 어, 이 시간이 지나면 은 풀려가겠지만 만약에 이것이 관제로서 이어져고 어떤 법정 공방으로 간다라고 한다면은요, 이 사람이 제외하고 픈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제외는 그닥, 어, 제, 진, 실제로 제외하는 부분은 녹록치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끝나야지 할듯말다할 거야. 이 사람 지금 피곤하고, 어, 지금, 아, 다 생각하기도 싫은데. 피곤해요. 힘들어요. 어. 그리고 그냥,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지금은 편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음, 제외적인 부분은 그렇네요. 네, 4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고요. 어,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